뭐야? 아티스트가 부재왜그 땅이 왜 그렇게 됐을까 역사를 잘못 바르러 가니까 인물이 안나오는거에요 가짜 역사를 배우면 가짜가 태어나는거야까아베가 마지막 희생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아티스트가 안나오냐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우고 해코지 하면서 반성을 안하니까 거기서 하늘이 인재를 안 내려주니까 흔한 가수 하나 제대로 없고 얘들은 미국 팝 아니면 한국 노래 둘 중에만 들어요 근데 이 그릇에 마크의 동그라미 이거 있어. 이건 뭐 같아요? 다리야. 이건 뭐예요? 네. 해와 이건 뭐예요? 산. 오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저 산. 저산 때문에 우리가 살았고 산 때문에 그냥 터널 묶는 기술만 들어놨어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터널은 잘쫓잖아요천널 박사 왜 산이 많으니까. 미국에 무슨 산이 이렇게 돼 있어. 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거를 갖다가 이제 몽골 국기를 갖고 왔어. 몽골 국기를. 몽골 국기를. 몽골 국기를 갖고 와가지고 어? 이거 보니까 불이래요. 어, 태양이래? 달이래? 어머, 뭐 여기까지 됐어. 정신적으로, 철학적으로, 유전자적으로, 어떤 다른 역사성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고, 몽골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사연이 많습니다. 이태준이라고 세브란스 병원 나와가지고, 의과 나와가지고, 독립운동으로 가서, 몽골에 가가지고, 매독을 다 치료해준 사람이 있어. 매독을. 몽골은 모든 사람의 적이 됐어. 모든 나라의 적이 됐어. 백년반 천국이었지 백년부터 빼고 지금까지 모두 민족이 말살이 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죄 때문에 이때, 이때, 이때 어떻게 되냐면 중국사람들이 몽골사람들한테 매독을 다 걸리게 했어, 매독을 만주족이 매독을 다 걸리게 해어 왜? 민족천소 이스라엘 유태인처럼 인종천 됐어. 근데 매독이 어떻게 그러냐면 어, 불교의초야권이라는게 있습니다. 천남 밤에 걸린데 그거를 스님하고 주무셔야 돼. 시집 가기 전에 그게 초약권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만주 중국 사람들이 어떻게 만주 사람들 이 어떻게냐? 스님들을 전부 다 마약을 얘기해놓고 매독을 다 걸리게 해놓으니까 세상에 초야로 왔다가 여자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매독을. 그게 300년 동안 그걸 누가 없어요? 고려, 조선, 한국 사람이 그 매독을 없애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태준 선생이에요. 그래서 소설 5에 그 이태준 선생을 그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 양반이 내린 자금을 운반하는 자금책이어가지고 돈을 운반하고 자기 병원은 완전히 독립책이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금기 싫다가 총 맞아서 죽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가냐면 전 백성이 300만도 안 되고 그때는 매독이 걸려 있는데 세브란스에서 최고학문을 배우고 갔기 때문에 주사 한 방이면 다 낫는 거야. 그런데 먹을 사람들은 뭐냐 매독을 낫게 하는 건 신이라고 해서 신신 부처 부처지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람이 부처가 돼 버렸어 거기서 산 부처가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그래 가지고 뭘 받았냐면 훈장을 받아요 훈장을 훈장을까지 받았어. 그러면서 이 양반은 뭐냐? 몽골에다가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만들려고 했어. 네, 중국에서 계속 쫓겨나니까. 그래서 그걸 못 만들고 죽었어. 왜? 네. 몽골에가 정부를 만들면 좋은 게 우리는 그때는 다 고려 사람이에요. 조선이 아니었어. 조선이라는 거는 말을 하지 않았어. 다 우리는 코리아, 고려, 고려인이요. 고려인인지 조선인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조선 사람이도 하면서도 나가면 고려 사람이요. 우리가 보면 차이미스 부르듯이 우리를 고려라고 그러지 조선이라고 안 했어. 조선이라고 부른 거는 자기 일본 사람이 우리가 조선지 조선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고려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려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여기에서 몽골에다가 정부를 옮기자 한 거냐면 그때 우리가 나라가 없었다고. 나라가 없었어요. 그래서 몽골에다 나라를 설립하려고 했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됐는데 결국은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몽골이 우리하고 인연이 이렇게 많은 데다 우리가 매도까지 치료를 해줬으니까 매도까지 치료를 해줬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신이 됐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스라엘 역사가 동기가 돼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오늘날 이스라엘되 됐냐면 영국에 소련 출신 유태인이 있어요. 시온이즘이라고 시온. 그 예루살렘을 회복한 데가 시온이즘이야.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옥수수에 아세톤을 발견을 해요. 아세톤을. 아세톤을 이 사람이 옥수수 빼가지고 산업혁명에 큰 도움을 줬어. 이 사람이, 유태인이, 소련 사람이. 그래서 훈장을 주려고 하니까 총리가 나 훈장 싣고 저 파키스탄 땅 조금만 주세요. 훈장 대신에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초대 이스라엘 대통령이 된거야. 파키스탄 좀 주세요. 별 문제 아니었어. 왜냐면 영국이 아무것도 아니었그 파키스탄 나라 좀 땅을 떼가지고. 그게 오늘날 시온이좀돼갖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된거예요그 시대 동시대가 아까 이태준 선생님 시대야. 나라가 이제 동시대로 움직이는거야. 이 민족의 흐름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의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묘한 게 있는데 이거를 소설로 쓰는 게 끝이지 않고 이거를 드라마로 제가 다섯 편을 만든 거예요. 상고시대, 그 다음에 일제시대, 아까 그 저기 가미가재, 그 다음에 현대판, 그 다음에 훈민정음 있는 그 시대, 조선시대. 다섯 개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코로나 중에. 그래가지고 이거를 일차적으로 지금 오페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 아무리 여기 떠들어도 세상이 안 퍼져. 그런데 드라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태준이 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드라마에. 이태준이 나오고 거기서 매독 치료하는 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89% 90%가 다매독이 걸려있으니 이거는 죽음이에요. 매독이 어느 정도냐? 팔다리가 썩어. 뜯어져 그냥 완전히. 보통 병이 아니야. 근데 이게 주사 한 방이면 은 그냥 다 낫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 굉장히 한국인이 몽골에 대해 엄청나게 열심히 해줬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몽골이 그 다음부터 뭐냐면 러시아가 80년을 또 아작아작 내요몇 년까지 최근까지 80년 동안 공산당이 돼가지고 러시아 밑에 완전히 헝겊으로 쌌어 껍데기로 왜? 금은 러시아에서 다 가져가고 월 5만 원 정도 줘가지고 80년 동안 병신을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거저진 중국을 좋아해요 80년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최근에 5만원도 없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몽골은 사실은 사업 파트너가 될수 없어요. 너무 수준이 떨어져 너무 수준이 떨어져 부패하고요. 그게 러시아의 영향이 바보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거는 러시아도 그 뭐라고 그랬냐면 징기스칸의 징짜도못 꺼내겠어. 80년 동안. 중국은 공자에 공자도 못 꺼내겠고 못 시진핑이 꺼낸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민족이 몽골 민족이야. 이 태양이 국기니까 태양의 생활 상조고가 일본 새예요. 그래서 국가대표 마크에 상조고를 쓰고 있어 지금도. 상조고가 그들에는 전설이고 그들은 예술이에요. 그런데 오페라는 우리가 만들어서 일본에서 팔아 먹으려고 하는 거지. 그들은 신인거든. 이게 신인거든. 그래서 고로한 망락에서 이게 일찍 됐으면 일본이 만들었을 거야. 근데 지금 일본에는 아티스트가 없다. 이게 최신 정보야. 수요는 있는데, 수요, 클라이언트는 최고 수준이야. 클라이언트도 우리보다 완전히 높은 수준이야. 근데 뭐야? 아티스트가 부재, 왜그 땅이 왜 그렇게 됐을까? 역사를 잘못 발표가니까 인물이 안 나오는 거. 왜? 가짜 역사를 배우면 가짜가 태어나는 거니까. 아베가 마지막 희생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왜 아티스트가 안 나오냐? 역사를 제대로 못 배우고 해꼬지 하면서 반성을 안 하니까 거기서 하늘이 인재를 안 내려주니까 흔한 가수 하나 제대로 없고 얘들은 미국 팝 아니면 한국 노래 둘 중에만 들어요.